왔다, 왔어, 진행자 왔답니다. 왔자는 2020년 현대 자동차에서 심해를 기울여 만든 승용차 아반떼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반떼의 최고의 모습을 자랑하는 연자형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넓어진 실내 공간과 길어진 차트 길이. 이 또한 진행 아반떼의 자랑입니다. 제원으로 보면 길이가 4,650, 넓이가 1,825, 높이가 1420입니다. 배기량은 1598cc. 5인용이며 4기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총 중량이 1530kg. 연비가 아주 좋습니다. 리터당 15.4km를 달릴 수 있습니다. 넓어진 아반티의 실내 공간을 보시고 계십니다. 아주 넉넉합니다 트렁크 또한 깊고 넓고 확장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으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운전을 하실 때 반자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기들을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냉난방 조절 기능에서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핸들까지 이 히터 기능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하이패서 고속도로 달리는 곳에 들어가 있는 기능까지 가능합니다. 차체 내에 다 있습니다. 물론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블랙박스 또한 선택사항이지만 은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멋진 아반떼를 보았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